컷. 그렇지. 잡았 아. 컷. 피해서 컷. 둘, 셋, 넷. 아, 안 죽어, 안 죽어. 일로 와라. 이 녀석. <웃음> <이> 녀석. 어딨어? <웃음> 샷. 아, 개못 쪄. 와, 개못 쪄. 와, 개못 쪘다. 후! 후!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의결정보입니다 현재 오버워치 테스트 서버에는 한조 그렇게 기다리던 한조가 드디어 리메이크가 되었습니다 자 일단 실전으로 투입되기 전에 훈련장에서 기본적으로 어떤 부분이 바뀌었는지 이제 확인해볼까요? 기존에 있던 이제 벽타기는 이제 그대로 존재하는데 한가지 다른 스킬이 생겼습니다 점프한 다음에 옆으로 점프해서 이동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기가 생겼어요 자, 보시면은 쭉 옆으로도 이동할 수 있고요 뭐 기본적인 평타가 변경되고 이렇게 뒤로도 이동할 수 있습니다. 어 아, 뒤로 이동하면 죽게 되죠. 그리고 시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용해징표 같은 스킬은 그대로 이제 적용이 된 상태고요. 자 지금 리메이크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갈래 화살이 없어지고 이 스킬로 이게 변경되었는데요. 자이 스킬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스킬이 발동하게 되고 총6 발의 화살을 발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하지만 기존의 화살과는 다르게 연발로 이제 발사할 수 있게 돼요. 보이 이런 식으로 총6 발을 연, 연 발의 화살을 연발로 쏠수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이런 플레이도 가능해요. 빠사 멋있게 통통통통 중도 바뀐 게 없고요. 이동하고 쏘고쏘고 동시, 자 이런식으로 공중에서 이동하고 쏘고 이런식으로 이제 플레이가 가능합니다 조야, 조야. 자 보시다시피 굉장히 기동력과 공격력이 엄청나게 올라간 한조인데요 과연 실전에선 어떻게 쓸지 한번 만나보도록 합시다 네 지금 현재 테스트 서버에 한조를 플레이하고 있는데요 자 한번 밀리우스에서 얼마나 큰 위력을 발휘할지 한번 플레이 보도록 합시다. 자, 갑시다, 갑시다, 갑시다. 후! 굉장히 빠르죠? 스페이스바 스킬 때문에 굉장히 기동력이 좋아졌어요. 이거 보세요. 후! 빨라, 빨라, 빨라. 굉장히 빨라요, 한조가. 이제 예전과 같지 않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슉. 표 던지고. 하나. 하나, 둘, 셋, 넷. 그렇지. 뿅! 뿅! 아! 아! 뭐야? 죽어버렸다나? 펴... 옆으로! 자, 뺏긴다, 뺏긴다, 뺏긴다. 안 돼, 안 돼, 안 돼. 간다, 간다, 간다, 간다. 자, 옆으로! 옆으로 가면 좀 빨라요. 아, 우리 팀다 죽는다. 안 아, 된다. 아! 죽어줘. 그렇지. 잡았다. 퐁퐁퐁퐁. 아아 <웃음> 자리야 왜 앞에? 슉. <웃음> 점프. 점프. 어나중는다 이스킬. 와 같은 키우크라에. 잘 맞는다. 나이스. <웃음> 오어야야 어, 살려줘. 오 나이스. 아. 와 죽을 뻔했다. 어 일로 일 일로 일 일로 와 일로 와로 일로 리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일 갑니다 일로 일로 아 쟤네 다박었다 일로와 아, 막힌다 아! 후, 후. 아 뒤로 피아 회피 아아 아. 아. 아. 아. 아. 너무 아파 죽어라 나이스 와드 키워끄라이 아나 잡았다 루시오 잡았다 나이스 나이스 퐁퐁퐁퐁퐁퐁 아 일로와 자리야 일로와 그렇지 잡았다 죽어라 죽어라 <웃음> 너무 잔이네 그렇지 <놀지> 않네. 자 이걸 어떻게 하냐면은 <놀지> 자 이렇게 갈기다가 핫핫핫핫핫핫핫핫 아아 피 잡았다 피했다 피했다 핫미슈미슈유 <놀지> <놀지> 아나 아나 아오 뭐야? 아씨 어, 얘가 왜 여기서 나와? 어. 짤부터 짤 <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놀라> 석양이 친다. 다 오. 좋. 헛, 그렇지. 잡아. 아아. 헛. 피해서. 헛, 둘, 셋, 넷. 아, 안 죽어, 안 죽어. 일로 와라. 이 녀석. <웃음> 이 녀석. 어딨어? <웃음> 샷. 아, 개못 쪄. 와, 개못 쪘. 와, 개못 쪘다. 우우 어딨어? 나, 네, 나, 네, 나, 네, 나, 네, 나, 네, 나. 네. 일로 일로 일로 일로 와. 죽었다. 누여기있어 톡톡톡톡 톡, 톡. 와 같은키오쿠레야야야야 그렇지 자 이렇게 멋있게 한조 리메이크 를 플레이해봤는데요 어, 굉장히 멋있지 않나요 한조 리메이크 생각보다 이제 많이 공격적으로 캐릭터가 많이 바뀐 것 같습니다 오예 yeah. 한조 리메이크가 굉장히 이제 한조에게 많은 기동성을 실어줬어요 그리고 기동성과 함께 지금 이 스킬을 갈래화살에서 이 뭐라 불러야지 이 스킬로 변경했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또 많이 공격적으로 변하게 됐습니다. 이제 상대방한테 압박도 주실 거예 솔직히 갈래화살은 이제 숙련도의 차이가 너무 심했는데 이건 좀 그런 걸 많이 벗어날 것 같아요. 어 굉장히 한조 리메이크 잘됐다고 할수 있고 여러분들도 어서 한번 플레이 보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 영상 봐주셔서.